혹시 그 군대를 기다리면 어떨 것 같아요? 아니면 좀... 어... 좀... 이성을 꼬실 때 나만의 무기가 있다. 진실함. 거짓말 잘못 하시죠. 아 어..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의왕에 살고 있는 24살 김회빈이라고 하고요. 대학교에서는 지금 전자공학과 전공하고 있어요. 네그 자기 어필하는 시간 1분 정도 가져볼게요. 직업은 미술관 큐레이터고 나이는 28살이고 이름은 정세영이라고 합니다. 탈락할게요. 어, 왜요? <웃음> 연상한테 어떤 끌리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. 제가 뭐라고 이렇게 탈락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살 대학생 최서임이라고 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거는 댄스고요. 이런 야외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. 저 이분은 패스할게요. 저도 학교에서 댄스 관련 동아리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 얘기하면 잘 맞을 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일 때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평소에 그 시간 있을 때 주로 어떤 일 하세요? 프리랜서로 영어를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, 수업 준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다 다음. 라운드 때한번 만나 뵈고 싶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평소에 그 입으시는 스타일이 좀... 제가 입는 거는 모던한 룩을 좋아해요. 모던한 룩이요? 네네.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 라운드 아. 때 뵙고 싶어요. 이따 봐요. 감사합니다. 그럼 평소에 그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아니요, 저 진짜 안... 안 다가가. 저는 정말 소극적으로 있습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다가가는 편이라서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저도 좀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대전에 살고 있고 대학생이에요 롱디도 가능하신가요? 음... 아네 알겠습니다 <웃음> 학생이신 거예요? 아니면? 직장 다니고 있는 아, 다니고 거예요 있... 네.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직장인 분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직장인이자 학생이자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소간드라고 합니다 그 본명이신 거예요? 네. 아순 한글 이름? 그거는 아니에요. 아 그럼 평소 그냥 본인 인상이 조금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에요? 네. 아, 죄송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네 이성을 꼬실 때 나만의 무기가 있다 허당기가 있는 거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굉장히 못 찾는데 엄청 가까운 거리도 잘못 찾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길을 헤맨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도 길을 잘못 찾는데 네. 괜찮을까요? <웃음> 청순하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좀 인상이 강렬하다고 생각하세요? 굳이 둘 중에 고르자면 수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. 다음 라운드 때또 뵀으면 좋겠어요. 차도녀 엄청 차가워 보인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 근데 저는 그 얼굴 보고는 되게 괜찮다 생각했는데 제가 인상이 강한 거를 선호한 편이 아니라 가지고. 엄청 후회하네요. 엄청 후회. 진실함. 솔직하신 편이세요. 네.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. 네. 그 정신이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. 그요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그렇지만 죄송합니다. 안녕. 어, <웃음> <웃음> 어, 솔직히 말하면 다음 분이 더 궁금했어요. 그럼 지금 어때요? 보신 거 후회되요? 저는 아까 그 노란색 분이 좀 기억에 남는 것 <웃음> 같아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엄청 오랜만에 만났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러게요. 아, 리액션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. <웃음> 그동안 연애 해보셨잖아요. 내가 가장 호구 갔던 순간? 이러, 이러신 적이 있으신가요? 아 저는 연애 경험이 아직 없어요. <웃음> 아 연애 경험이 아직 없으세요? 네. 그냥 정말 한없이 다 퍼준 거? 다 퍼져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저한테 원하는 게 없다고 하면서 너무 재미없다 이러면서 헤어졌던 게좀 많이 호구갖고 후회되지 않았나 네, 아..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저도 엄청 그런 성격에 가까웠었는데 그러다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아... 몇번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. 저는 아... 본인 성향상 다른 친구들한테 좀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? 사실 제가 좀 거절을 좀잘 못하는 편이라서 좀 무리한 부탁을 해도. 거절을 잘 못하고 좀 받아주는 편인데 아, 거절 잘 못하시구나 네. 저도 저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와서 후회되는 점은 좀 좋아해도 좀 표현을 덜할거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?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표현한다고 그 사람이 바뀔 사람이면 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새로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계속 마음을 다 표현할 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 때또 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음, 다음 라운드 때또 뵈요. 네. 결국 마지막 분은 못 봤는데 앞에 말하신 두 분이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저는 도박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첫 번째에서 뵀는데 마지막에서 또 이제 뵙게 됐네요. 아, 네. <웃음> 그 연애를 할때 어떤 연애를 좀 하고 싶으세요? 친구 같이 약간 친근하게 이렇게 말하고 좀 장난도 많이 치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어요. 음... 그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연대를 기다리면 어떨 것 같아요? 음.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고 라 생각해요. 혹시 여기서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가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? 저랑 이제 정말 잘 맞고 하면 네 그럴 생각을 네 <웃음> )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. 저 이제 최종 선택하겠습니다. <웃음> 취미도 잘 맞고 배려심도 있으시고 목소리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선택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좀 단아하시고 귀여운 이미지이실 것 같아요. 공대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그 공대 남자의 어떤 이미지? 그런 게좀 상상이 돼요. 빨리 어떤 분인지 응. 뵙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첫인상 되니까 좀 공대 남자 같나요? 아, <웃음> 어... 음... 아, 네. 오늘 <웃음> 네. 끝나고 따로 일정 있으세요? 아, 네, 저... 아, 따로 일정 있으시군요. 그런데 조심히 귀가하시는 걸로 거를... 네.